들어가실 거예요. 자 우선은 오른다리부터 위로 쭉 들어서 10번 다운 UP AND TWO UP AND THREE UP AND FOUR UP a a 텐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반대 다리 위로 들어서 a 따 d 업 o w 업 up and two up and three. Up 귀엽게 멀리 업 p and five up and six up 배 납작하게 t 모 o m o r 앤, 텐, 잘하셨어요. 그대로 구부리시고 10초 쉬실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앤, 내쉬면서 이번에는 두 다리로 들어서 내렸다 올렸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 50초 동안 엉덩이 밑에 손 그대로 들어서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배 납작하게 호 내쉬면서 업, and 귀엽게 멀리 하시고 up and 허리 뜨지 않게 업 p 배 n d 다 짝하게 업 p 다리 낼때키 커진다 생각하세요. 30초만 더 a 다운 업 o 다운 업 p 다운 호흡 계속하면서 a 다운 업 o 다운 마지막 15초만 더 엔 다운 엔업아랫배 납작 엔업엔 다운 엔업엔 마지막 후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잠깐 쉬실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자팔 옆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더블 렉 스트레치 N 내렸다가 앞으로 쭉 N 16번 and two, and two, and three and, 허리 뜨지 않게 and four, and two, and five and two, and six, and two, and seven and two, and eight 마지막 8개 머리 들어서 one, and 배더 납작하게 two, and h o 내쉬면서, and three, and two, and four, and two, and f and t w and t o more, and s and t and last e i g h 잘 하셨어요. 그대로 잠깐 쉬실게요. 한숨, 후.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아서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업앤 다운 하실 거예요자 허벅지 안쪽을 그대로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 up t 업 up t 업 up d 다운 n down down down down 업 o w up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and up, through, up, through, up up, and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and up, up, up, last, down, 발끝 길게 up, up, up, u up, up. 잘 하셨어요. 그대로 무릎 구부시고 잠깐 쉬실게요. 그 다음은요 불가사리처럼 두팔두 두 다리를 V자 밑에 다리도 V자 해서 50초 동안 천천히 숨 내쉬면서 앤후앤들 손끝 발끝 터치 앤들 오른손 왼다리 앤들 왼팔 오른다리 앤 계속 앤후앤등 많이 떨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앤 몸을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요 앤들 모서리끼리 후 엠드 엠후 엠진짜하게 엠후 엠드 엠후 엠드 엠후 엠드 엠후 엠 사선으로 엔 허리 떼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엠후 엠드 엠후 엠 마지막 5초 엠후 엠드 엠후. 앤 잘하셨어요. 잠깐 쉬실게요. 그대로 천천히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애기 자세로 쉬실 거예요 호흡 정리하시면서 허리부터 등, 목 편안하게 릴리즈 이번에는 플랭크로 50초 버틸 거예요 엘보 플랭크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뒤꿈치 뒤로 팔뚝 밑으로 머리는 앞으로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쭉 몸을 늘려주세요. 복부가 판판하게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꼬리뼈 길게 귀엽게 멀리 하시면서 호흡 천천히 여유있게 20초 조금만 더 허리 리도 길고 판판하게 유지할게요. 마지막 10초 조금만 더. 견갑 무너지지 않게. 마지막 5초. 4초. 3, 2, 1. 잘하셨어요. 아기 자세로 쉴게요. 후. 고개도 도리도리 하셔도 돼요. 자이 다음엔 사이드 플랭크 똑같이 엘보 플랭크로 할 거예요 팔꿈치 대시고 어깨 밑에 팔꿈치 두발 모아서 30초 그렇죠 목 길게 늘리시고 겨드랑이 안쪽 딱 잡아서 턱 땡기시고 멀리 정수부터 발바닥 뒤꿈치까지 한 선이 길어지시게 허벅지 안쪽은 딱 붙이시고 풀칠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강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호흡 계속, 후. 자, 이제 반대쪽. 그렇지. 팔꿈치 대시고, 발바닥 옆날로 이용해서, 그렇죠. 엉덩이 뒤로 앞으로 빠지지 않게, 발바닥에 새끼 발가락 옆날로 이용해서, 허벅지 두 다리가 하나처럼, 정수리부터 발바닥 뒤꿈치까지 길게, 딱한 선만 집중하세요. 마지막 10초 조금만 더 버틸게요. 호흡, 후목 길게 4, 3, 2, 1 잘하셨어요. 잠깐 쉴게요. 아기 자세, 후 자,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하세요. 그대로 팔꿈치 엔 블랭크 자세에서 침착하게 준비 엔흐 엔흐 엔흐 엔흐 엔흐 엔흐 호흡하면서 엉덩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복부 납작 엉덩이 납작 흐엔 hm. 무릎을 가슴 쪽으로 땡겨요 엔뜨 엔흐 발가락 뒤로 빠지지 않게 계속 살짝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엔흐 음. 30초 엔흐 엔흐 어깨 경직되지 않게 귀엽게 멀리 엔흐 엔, 후, 겨드랑이 뒤쪽, 전극은 끌어 내리면서 팔꿈치 눌러서, 팔등 눌러서, 후, 엔, 후, 15초,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흐 엔흑. 엔흑. 엔흑. 엔흑. 엔흑. 엔흑. 엔흑. 엔흑. 계속 5초, 4, 3, 2, 1. 잘하셨어요. 그대로 쉴게요. 배기 자세, 후. 자, 이 다음은 피존스트레치 연결할 거예요. 왼다리 오른다리 한다리씩 할 건데요. 오른다리부터 앞으로 90자. 가능하시면 90자. 만약에 90 안되시면은 무릎 조금 더 구부리셔도 돼요. 뒷다리 허벅지 앞부터 무릎 길게. 발끝 길게 뒤에 벽 쪽으로 길어진다 생각하시면서 호흡 충분히 해주세요. 흐, 길게 오른쪽 힙 왼쪽 골반 앞에 쭉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자 반대쪽 이번에 왼다리 앞으로 90자 각도로 후 내려가면서 오른다리 뒤로 길게 늘려주는 거 뒤에서 누가 잡아 당겨 준다 생각하시면서 호흡 충분히 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스트레치. 자 피존 스트레치 다음은 스완으로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음. 왼다리 뒤로 쭉 오른다리 왼다리 뒤로 쭉 배대시고요. 코끝부터 일어나시는 거쭉 일어나세요.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주셔도 되고요. 골반부터 쫙 들어 올려주시고 푸시업 하듯이 다운. 한번더 들이마시고 앤, 후 내셔도 되고 들이마셔도 되고 복부 길게 땡겨 올려줄게요. 앤, 부시업 하듯이 다운. 그대로 한번 쭉배 늘려둘게요. 시선 멀리 위로 앤, 아기 자세로 마무리. 후고개도리도이 옳지, 잘하셨어요.